빨리 빨리 빨리 몇 시까지 있어요? 몇 시까지 다 있어요? 다 있어요? 5시. 시 5시. 5 5시. 시 근데 이게다 거의 다모르 보인다 아,